자 여러분 휴폴풀 시작할건데 잠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자고요 오늘 사실 어떤 맵을 할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일단 틀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번에 컴퓨터를 포맷을 하고 다시 깔았거든요 이게 오류가 생겨가지고 그랬더니 창작마당을 다 다시 봤는데 그 용량이 무려 21기가 였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휴폴풀을 많이 했고 그만큼 경험이 쌓였다 그만큼 우리는 고여버렸다는 이야기죠 슈폴풀이라는 게임은 사실상 혼자서 하는 게임은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친구와 함께하는 게임인데 한 명이 있다고! 이 친구를 위로해줘야겠어 근데 여기 우리 했던 맵이다 되게 최근 업데이트 맵 아니었냐 이거? 맞아요 우리 최근에 했어요 아 근데 이 친구 등번호가 10번 손흥민 감명깊게 봤나보다 우리 친구 뭐예요 뭐하냐고 왜방열로두고 뭐하냐고 너 <웃음> 친구들 지금 부르고 있는 거 아니야? 뭐하냐고 뭐 친구야 두주민이냐 <웃음> 친구야 뭐하고 있냐고 우리가 친구를 해줄게 우리가 친구가 되어줄게 흥민아 뭐하냐고 어, 어 점프한다, 점프한다 점프한다 점프한다 점프한다 <웃음> 점프한다 오케이 오케이 반응있다 어다 잡아 <웃음> 근데 왜 이렇게 안 떨어지려고 안간힘을 써? <웃음> <웃음> 아니 뭐 이렇게 뭐 중요한 일이 있다고 안 떨어지려고 이렇게 안간힘을 쓰지? 야얘 가나 보자 나봐 그러면 한번네 실력을 보여줘 봐 그럼. 그렇지 잘한다. 안 그렇지. 안녕하세요. 아 나한테 인사하는 건가? 어 아니지? 어너나 모르지? 어어어 어, 어? 어. 치팅을 쓰기 시작했다. 뭐지? 님들이라고 한 거구나. 어. 음. 님 안무하시. 어어 갑자기. 어, 어. 어 갑자기. 산팬이 목조슬 어? 그냥. 남의 울대를 왜 치니? <웃음> 야 둘러싸! 그래 야 둘러싸! 야어 손잡... 잠깐만! 어, 어 뭐야! 흥민 친구 왔어! 야 친구 어? 불렀어! 어? 친구 불렀어! 어? 친구 불렀어! 어? 친구 불렀어. 어? 이 녀석! 친구 불렀다! 얘는 7번이야! 둘러싸! 어? 진짜, 어? 진짜 어? 진짜 어 진짜 손흥민인데? 어 진짜 손흥민인데 7번이면? 둘러싸 얘들아! 아나머리속잡얘머리속잡아서내머리채이 아, 자식들이 <웃음> 지금 어형 누나들을 보면 인사를 해야 할 것이지 이 자식들이 어디 그러니까 어디 말이야 울때를 치고 말이야 이 자식들이 친구 돼주려고 왔는데 건방식에 친구 돼주려고 왔더니 이 등에 손흥민이나 손흥. 써로고 일� 야, 근데 우리가 한번 깨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얘네들이 따라오나 보자. 오, 오, 오 뭐야? 어, 떨어졌고요. 아, 어, 얼굴 때문에 안 보여. 제일 비켜야 되는 건 너야. 어. 어! 아, 아, 아, 아, 우리가 아 친구가 되어줄게. 어. 아, 아, 아, 엄크, 엄크, 오, 뭐야? 오, 이 바꿨어 자기가. 맵을 바꿨어. 어, 맵을 자기가. 어, 어, 바꿨어. 어, 자기가 바꿨어요. 어. 오. 어딜 지금 배를 먼저 차지하려고 저거 뛰어가는거 봐라 저거 야야야야 같이 가! 야 같이, 같이 가야지 야, 야, 야, 야. 저기요! 우리는 어.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아 안돼 이 녀석이 지금 어딜 지금 먼저 가려고 아, 어. 도담배! 도담배! 도담배! 어, 먼저 못 가지 없어. 아! 아! 아! 어. 이거를! 아! 로딩을 <웃음> 눌러버리네! 로딩을 아! 아, 아 네. 이걸 방장 권한을 이용을 해버리네 이 친구 못 가게 배 잡아 어어 아, 어! 야! 출발 안 시켜보자 <웃음> <웃음> 이건 저희 거예요. 차량. 차량. 축구 선수들 힘 없네. 축구 선수들 별거 없네. 근데 이 맵을 우리랑 하고 싶었나 봐 지금. 넣어 봐 봐. 야 그러면 우리 한번 제 건너갔을 때 그냥 죽은 듯이 있어 보자. 사람들 앞에서 죽은 척을 해 보았다. 킬체놀이. 아, 아. 어, 여기서 일어나지 마. 전치. 아 <웃음> 어, 연비 잘 걸렸다 거기. 와이 와이 와이. 근데 이제 막 자기네들끼리 열심히 해. 아 진짜 열심히 하는데? 여기서 내가 딱 말칠게. 인공업이 필요해. 어, 해주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디킵스. 디킵스. 어, <웃음> 아, <웃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어, 명 어, 지 어, 해 어, 는 어, 야 어, 살 어, 어, 어, 마 어, 고 어, 워 어, 덕 어, 에 어, 어, 어, 어, 아! 뭐야 왜어겼어 두디가 요그거어저킥당했어요너그거킥이라고떻게 해요? 이거 해요? 이거 해요? 이거 이거 게 이거 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어어이어 이거 어 이거 됐다, 됐다. 어거어어 안녕 <웃음> 아 얘네 인사한다 얘네 인사해 얘네 인사한다 아 저기 오고 있어 따라오고 있어 쟤 아, 아. 왔다 어 어머 어 어떻게 왔지 좀 얕은가 봐 어, 어, 뭐야 방금 빗소리 자기한테 안 왔다고 한 거야 지금? 어 지금 강태나온거 같은데 빗소리 야 나, 이게 어. 잘 보여야 돼 우리 <웃음> 안녕 단내드야 아 그래서 한패들이 좋아할 구나 지금. 아내 안녕 난 레드야 여잖아. 아아 그냥 빨간색이라서 아... 좋아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난 파란색이 좋아. 오야또한명 들어와서 아 자기 친구들 부르려고. 아아 그래? 서식 내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라미 아웃. 어 라미 사라졌다. 인사해 막 인사해. 막 인사하고 인사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연비 아웃. <웃음> 축구는 누가 제일 잘해? 아, 나요, 나요. 나요, 나요. 나요, 나요! 나요, 나요! 나요! 나요! 내 생각엔 7번이 더 잘하는 것 같아. 싸운다! 아니 아, 아, 아, 아, 아, 이간질, 이간질 성공했어! 자, 이만하면 됐어. 우리도 이제 나가자. 어이 루피 한명 한명 들어오고 있는 우리 크루 어이 루피 오마에 뭐하고 있니? 아하아 <웃음> 아, 뭐야 아 닫았어 아 닫았어 받은게 아, 아, 아니라 형을 하는가? 배냈는데? <웃음> <웃음> 야 이거 한글화됐어! 오. 한국어랑 영어버전으로 이렇게 됐네 우와 야 이거 우리끼리라도 우와. 다음에 한번더 해야겠다 20초. 야 일단 야 내가 그럼 술래치고 너네 가봐 지금 기존 애들은 먼저 가서 숨었나 본데? 술래도 없이 여기 안에 있어요 아가가 가, 가! 가 출발해 출발해! 그럼 출발해야지! 야 그럼 출발해야지!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술래 저 안에 있었던 거 맞아? 어비빗소 잡힌다! 아 뭐야 아아나 어? 한창 재밌었는데 아 근데 나 안에 있어 나도 설마 나만 어? 또 밴다 한 거야? 납인 줄 알고 그러나 애들이? 사칭인 줄 알고 막 그러나? 우리가 한번 열어볼까? 나 있는 대로 들어와봐 블 없잖아 깔끔하잖아 초면 풀플레스할 때는 좀 초고사양을 요구하거든요 게임이 어 뭐야 근데 지금 한패이 튕긴 거야? 너왜튕겨지 그냥 오늘 휴폴풀... 아... 그런가 봐아 어, 아, 어머... 아, 와, 나 튀렸어 여기서, 아, 아 이거 아한 명은 명... 지금 이게... 휴폴풀... 온라인 상황이 그냥... 자체가 안 좋네 요즘에... 아... 그 배난 게 아니었구나... 아... 아, 괜히 아, 아... 우리 괜히... 아... 우리 상처받을 뻔했는데... 상처 안 받아도 되겠다... 아... 우리를 아야. 일부러 배난 게 아니었어... 아... 아 미안하다 얘들아... 그냥 그래서. 걔네들 입장에서... 어 쟤네 왜 나가지... 이러고 있었네... 아... 그러네... 아... 나 가슴속으로 쌍욕하고 있었는데... 아... 대입니다 우리끼리만이라도 한번 가고 있을까? 들어올 수 있잖아 이거 공방이야 우리끼리 가고 있으면 누구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 세이브 포인트로 오게 되니까 어차피 아응 어, 음. 어, 어. 가고 있으면 누군가 들어오겠지 어 이거 시작부터 뱃놀이야? 오 오늘 왜 이렇게 뱃놀이를 많이 하지? 색깔 이쁘 그러게 요 파스텔톤 아 같은 거딱 라미나 연비가 좋아하는 색깔 응음 그게 할머니 색깔 할머니 색깔이라니 아이유가 이런 색좋아하오가라앉다어 근데 오 뭐야, 뭐야? 뭐야? 우와 색깔잖아! 언 안되나 본데? 우와 심해로 들어갔어 언더더시 언더더시 아 뭐야? 아 왜? 왜? 왜? 다시 어, 여기서 나와? 어, 언더더시가 아니었나봐 <웃음> 아니었아 모래사장 밟으면 안되나 보다 나 아까 산호 밟았을 땐 괜찮았어 아니 근데 이쯤에서 원래 세이브 하나는 줘야지 맞지 않나? 한팬이 되게 열심히 하는데? <웃음> 너 요즘에 악플 야, 관리 소품. 기간이니? 요즘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야, 요즘에 악플 좀 받았다며? <웃음> <나>? 요즘, 요즘이 <웃음> 아니라 항상 받았는데 <웃음> 너 연말에 좀 기분 좋고 싶구나 근데 우리 친구, 새로운 친구 한명안 왔니? 한두 명? 안 어, 왔으니까.. 아, 아무도 안 들어와. 저희 제목 오고로를 끌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제목 오고로? 그거 어때게해지 네. 한국인 안 들어왔을 시내국모 마님은 왜돌 세게만 쌀 밥을 줬을까? <웃음> <웃음> 뭐야! 근데 이상하다. 뭔가 세팅에 방제가 없는데. 근데 <웃음> 지금 나랑 연비랑 너무 이상한 춤을 추고 있어. <웃음> 이왜 나만 안쳐지지2이다이 안 이. 자식아 나도 야 나도 연비랑 지금 영혼의 한타 버리고 있으니까 끼지 마라 <웃음> 나얘 잡고 대고 쏠 거야 얼굴에다가 아니, 나는 왜안 쏴지는 거야 <웃음> 이 이게 자식, 이 자식 치어라 비차해 자식. 자식 아 <목소리> 어 이거 과속 방지턱이네 아저씨 기차 좀 똑바로 운전해주세요 방지턱 있을 줄 몰랐어요 그만 쏘라고 이.. 그만 쏘라고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도끼에 찬 자식아 내가 꼭 너의 얼굴에다가 이 폭죽을 먹이겠어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어 우리 살짝 그 해리포터하고 볼트모트가 싸울 때 그런 모습 나타했다랄까 하지만 나는 타라 타라 너가 볼드모트를 제대로 발음하는 걸본 적이 없어. 넌 항상 볼트모트라고 <웃음> 하지. <하자. 웃음> 그 이름은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핑계 치지 마. 음... 어? <웃음> <웃음> 다레고! 어? 다레고! 야 우리 기차 탈선 시켜 보기 하자. 어서 탈수시키면되가 이렇게 움직이는. 안 되잖아. 어, 야, 잠깐만 일로 와봐 그러면. 다 모여봐. 다 모여봐. 다 모여봐. 이게 두번 맞으니까 더 높이 뛰거든. 이거 한꺼번에 그러면 은한 대여섯 발 쏴보자. 연속 연속. 자, 간다. 하나, 둘, 셋. 오, 그렇지. 오. 어. 나 밟고 한번 지나가 볼래 기차? 근데 아까 막 우당탕탕하면서 그냥 유지는 하더라고. 야 그러면은 빗 소리처럼 지금 일부는 시즈모드 일부는 탕탕탕탕해. 야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아, 야 어, 근데 태민으로, 약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케이 나 준비 끝 준비 이거 두명 엎드리자 한편아 <웃음> 예? <웃음> 아니 한편이가 운전해 그러면 너 언젠가 형 밟고 싶다 그랬잖아 <웃음> <전> <웃음> 뭔, <일으켜네. 웃음>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쏴줘 <웃음> 에이, 지금 들어! 지금 밑에서 들어! 들어일어나 일어나! 이야. 어나 별거 없는데 뭔가 해낸 느낌 야, 이게 뭐라고 기분이 좋냐? <웃음> 아! 스토페파 스토페파이! 스파 스토페파이! 스 아이씨! <웃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노호바호 <웃음> <웃음>